여덟번째, 아름다움이란 궁전에 도착하다. 이 궁전에서 하룻밤 묵고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서둘러 궁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천을 나는 꿈속에서 볼수 있었다. 그러나 채 얼마 가지도 못해 그는 몹시 비좁은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약5 0 0 m 쯤 떨어진 곳에는 문지기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보였다. 그가 걷고 있는 좁은 길의 앞쪽을 주의깊게 살펴보니 두 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있었다. 아, 불신과 겁쟁이가 깜짝 놀라서 되돌아선 위험이 아, 저거였구나. 하고 생각하자 크리스천은 더럽 겁이 나기 시작했다. 자기 앞에는 이제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불신이나 겁쟁이처럼 되돌아갈까 하고 궁리를 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그가 멈추어선 곳에서 다시 되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 문지기는 그의 이름은 경계였다. 크리스천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저기요! 아,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세요? 저 앞에 있는 사자들은요. 사슬에 묶여있으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묶어놓은 거니까요. 저기 저 보이시죠? 길의 한가운데 그쪽으로 쭉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주 조심스럽게 길한가운대로 걸어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를 못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의 문 앞에 이르러 손뼉을 치면서 그를 불러내었다. 아,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오늘 밤 여기에서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집은요? 산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지으신 집인데 순례자들에게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이에요. 어?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 저는 멸망의 도시로부터 와가지고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니까 벌써 날이 저물었으니까 하룻밤만 묵고 갈게요. 아, 예. 어, 당신의 이름은 뭐죠? 아, 지금 제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처음에 제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아 저는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야벨 쪽의 후손입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늦으셨어요? 벌써 해가 저물었는데요 제가 좀더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아 진짜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가엾은 인간이지아 제가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 귀중한 증서인 이 두루마리를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길을 떠났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야 두루마리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 저를 이만큼 지체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이 쓰리슨 슬픔을 되새기면서 잠자던 정자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두루마리를 이렇게 다시 찾아서 왔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대에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나이를 한번 불러봅시다. 그분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주신다면은 당신은 이대의 규칙에 따라서 이 댁에 있는 가족 전부를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경계라는 문지기가 종을 울리자 그 소리를 듣고 신중이라는 이름의 듬직하고 아주 멋진 청년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아 예. 이분은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서 시온산을 향하여 여행하시는 분인데요. 아 지금 너무 피곤하고 뭐 날도 이미 저물어가지고 하룻밤만 좀 어떻게 여기서 묵고 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당신을 불러드국한다고 했죠. 그리고 당신과 얘기를 나국 후에 이 집의 규칙에 따라서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는 것도 제가 미리 말해놨습니다. 그러자 신중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크리스천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물었다. 그래야 크리스천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었다. 청년은 또 오는 도중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고 물었으므로 크리스천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듣자하니 이 집은 언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정을 위해 세운 집이라고 하니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 고 했다.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었는데 아름다운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잠시 후 청년이 제가 집안 식구 두세명을 더 불러오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분별, 경건, 자애라고 부르는 세 처녀를 불러내었다. 그들은 그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그를 가족에게로 데려갔다. 크리스천이 집의 문턱에 다다르자 많은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이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을 편히 쉬어가게 하려고 언덕의 주인께서 세워놓은 집입니다. 하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머리를 숙여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마실 것을 갖다 주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그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몇몇 처녀들과 더불어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청의하였다. 크리스천은 기꺼이 응해주었다. 그들은 경건과 분별과 자해라는 이름의 아가씨들을 지명하여 크리스천과 대화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로 하였다. 어서오세요 선한 크리천 선생님! 오늘 저희가 당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집안으로 모셔 드렸으니 저희들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넓혀 주기 위해 당신이 술래 여정 중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너무 착해서 호의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음. 섬의 당신으로 하여금 순례 여정을 택하도록 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였나요? 음, 제가 사는 고장인 멸망의 도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피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되리라는 무서운 목소리가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째서 하필 이 길을 택하게 되었나요? 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였습니다. 제가 멸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떨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전도자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주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좁은 문을 찾을 도리가 없었을 텐데 그가 가르쳐준 길로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여기 집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해석자의 집에는 가지 않으셨나요? 아 그분의 집에 갔었어요. 아, 그곳에서 저는 일생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있을 여러가지 광경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가지 광경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어요 어, 설명해드리자면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하나요 또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 또 하나고 또 마지막으로는 잠자는 중에 최후의 심판날을 목격한 사람의 광경입니다 어, 그렇다면 그 꿈꾼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아 물론 들었죠. 제 생각에도 그것은 너무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들은 것을 저는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아니요. 그 밖에도 많이 있었어요. 해석자께서는 제 손을 잡고 아주 웅장한 궁전 앞으로 인도해주셨는데 그 안에는 황금빛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유히 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무장한 병사들 때문에 아무도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용감한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를 저지하려는 무장한 군인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 끝에 그들을 무찌르고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궁한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것과 그가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광경은 제 마음을 몹시 사로잡았어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남아있지 않았었다면 그 친절하신 해석자의 집에서 저는 1년 12달이라도 더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 밖에도 오시는 도중에 무엇을 보셨어요? 아 여러 가지를 봤죠 그 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나무위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본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자마자 제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저는 그때까지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마 보기에 가슴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들 중에 한 분이 제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증명해주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걸치고 있던 이두더기 옷을 벗겨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아름답게 수놓인 겉옷을 입혀주셨고 어, 세 번째 분은 제 이마에 있는 이 바로 이 증표를 찍어주고 또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두루마리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많은 것을 보셨겠죠? 아, 예, 물론 많은 것들을 봤지만 가장 감명 깊은 것들만은 당신께 말씀드린 겁니다. 아그 밖에도 걸어가고 있던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천박, 나태, 거만 등으로 불리는 세 사람이 발에 쇠고랑을 잔채 자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아무리 깨워주려고 애써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또허리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이 지름길로 시온산에 가기 위해서라면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오른길로 가지 않고 밤을 넘어서 시운산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해줘도 드는 척도 하지 않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 산을 올라올 때좀더 쉽고 편한 길을 택하려다가 결국 도중에 잠열하게된 거죠. 사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은 여기 이 험난한 산을 올라오는 일이었고 사나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길 옆으로 걸어와야 하는 일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문 옆에 계신 착한 문지기가 제게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았더라면 은 지금쯤 저는 돌아가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를 이토록 환영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때 분별이 다가오더니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했다. 저... 이따금 떠나오신 고향이 생각나진 않으세요? 예, 종종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부끄러움과 실증을 함께 느끼곤 하죠. 그들이 나온 바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밖에도 당신이 좋아하던 것들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련 같은 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소의 미련이야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 의지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와 고향 사람들 모두가 크게 희열을 느꼈던 이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향락들이 지금에 와서는 저의 고통이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어? 선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종종 제가 마음먹은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뜻밖에도 제가 가장 미워하는 악한 일들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곤 합니다. 그런 괴로움들이 이전엔 당신께 당황과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줬지만 이젠 모두 사라져버리고 결국엔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종종 발견하지 않으세요? 네. 좀처럼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는 시간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지요. 때때로 당신을 괴롭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당신에게서 떠나버렸다고 느껴질 때 그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는 기억하시나요? 네. 이 십자가를 볼때 제가 느꼈던 기쁨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감이 저의 괴로움을 이기게 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입고 있는 이 수놓은 겉옷을 볼때 혹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죠. 또한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도 시원산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음, 그곳에 가면 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뵐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즐겁게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저는 제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고 제 자신의 내적인 허약함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거룩 거룩하도다를 거룩 찬송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죠. 이때 자해가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면서 저 선생님! 혹시 선생님 가정을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예. 아내와 네명의 어린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으면 멸망과 위험만이 남아있다는 걸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권고했어야죠 아, 물론 그렇게 했죠 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할 것임을 제게 미리, 미리 가르쳐줬다고 여러 번 설득했는데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것을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선생님의 참된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 당신도 알다시피 아내와 자식들이야말로 제게는 둘도 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선생님 자신이 느낀 멸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그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여주셨나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멸망이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줬어요. 그들은 제 안색에서 나타나는 공포와 두려움, 저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제가 우리 머리 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을 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등을 여러 번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와 동행하도록 설득하기 충분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아...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아내는 속세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있어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저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뒀죠. 혹시... 선생님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선생님의 설득력을 약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선생님과 동행하려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한건 아닐까요? 아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활은 온갖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신한테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니까요. 저는 논쟁이나 설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꼴사나운 행동들을 함으로써 혹 그들이 순례여행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제가 너무 용의주도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죄악을 느끼지 않는 것들을 저 혼자서만 나쁘다고 걱정하면서 조심한 셈이죠.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심했던 것이 그들을 저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은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도 역시 저 자신의 행위는 악한데 반해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데 있었죠. 만일 선생님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러한 주의와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께 화를 냈다면 그들은 선으로 인도되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선생님은 가족들의 피로부터 선생님의 영혼을 구원한 셈이에요. 나는 꿈속에서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그들이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저녁이 준비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등이 잘 차려져 있었고 식사 도중에 그들의 대화는 이 산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말하자면 그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공적, 이러한 일들을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이 집을 짓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산의 주인은 본래 위대한 무사이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서 그를 죽인 자였다. 이 일로 그는 많은 위험에 처해했으며 나는 그것으로 인해 그를 한층 더 사모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믿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는 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이 모든 일에 은혜의 영광이 입혀진 것은 그가 자신의 나라를 아끼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 집에서 함께 사는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바 자기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노라고 하셨으며 정말 그분처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은 동서고금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간증을 했다. 그들은 또 그들이 확증한 것에 대한 예시도 보여주었다. 즉 그분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다고 말씀하셨으며 시온산에서도 그분 혼자만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본래 거지로 태어나고 그 사는 곳이 거름더미였던 많은 순례자들을 왕처럼 귀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었느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들은 직접 들었느라고 확증했다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해 드린 뒤 제각기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들은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2층에 커다란 방으로 순례자를 인도해 주었는데 그 침실의 이름은 평화였다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한 크리스천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극률이 여기서 마련하신 장소인가. 아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니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아침이 되자 모두가 일어났다. 함께 모여서 좀더 이야기를 나눈 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이 집에 보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기한 물건들을 구경한 후에 길을 떠나라고 말했다. 맨 처음에 그들은 크리스천을 서재로 인도해 주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의 일들을 기록해놓은 책들을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다. 기억하기로 그것은 이 집의 주인에 대한 족보였다. 거기에는 그가 오랜 시대의 아들이요 영원 동안 항상 계신다는 것과 그가 이제껏 행한 행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가 불러 사역시킨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오랜 세월과 자연의 온갖 천재 지변에도 소멸되지 아니할 견고한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기록도 자세히 적혀있었다 그런 뒤 그들은 그의 종들 몇몇이 행한 가치있는 공적들을 크리스천에게 읽어주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왕국을 정복하고 정의를 세우고 약속을 얻었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날카로운 칼날의 위험을 피했으며 본래는 약한 자에서 강하게 되어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방 적군들을 패주시켰는가 하는 기록이었다 또 그들은 이 집의 또 다른 기록에 대하여 읽어주었는데 그 기록에는 이 집의 주인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과거에 자신의 인격과 행위에 심한 모욕과 핍박을 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영접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이 적혀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유명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 여러 권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일일이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되고 순례자들에게는 도움과 위로가 될 만한 가치 있는 책들이었다.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병기창고로 데리고 가서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주인께서 마련해놓은 여러가지 무기들, 즉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혼이 달지 않는 신등 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충분히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병기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주님의 일꾼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용한 몇 가지 도구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그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삼손이 눈부신 공적을 세울 때 사용한 턱뼈, 가드사람, 골리앗세의 이마를 쳐 죽일 때다윗이 사용했던 물매와 돌, 또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신 날에 죄인들을 멸하실 칼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러한 뛰어난 도구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해준 많은 다른 것들도 보여주었다 구경을 끝내자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크리스천이 다시 길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볼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간곡히 권하면서 만일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 산들은 지금 그가 묵고 있는 장소에서 보다도 목적지인 천국의 안식처에 훨씬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위안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하루 더 묵고 가겠노라고 승낙했다. 오전이 지날 무렵이 되자 그들은 크리스천을 지붕 꼭대기로 안내해 주면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그가 남쪽 홀을 바라보았을 때저 멀리 한참 떨어진 곳에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들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다. 울창한 산림, 포도밭, 모든 종류의 유실수가 있는 과수원들,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분수들 등등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유쾌한 절경이었다. 그 고장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크리스천이 물었을 때 그들은 인마누엘의 땅이라고 가르쳐주었다. 덧붙여서 저 산은 이 집과 마찬가지로 의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산 꼭대기에 가서 올려다보면 천국의 문이 보일 것이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양치기들도 눈에 띄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